전원 버튼을 약2 초간 눌러주시면 전원이 켜졌습니다. 블루투스 모드입니다. 예. 안내 방송과 같이 어 작동을 하면서 LED가 작동이 됩니다. 하나, 두, 세, 넷, 하나, 두, 세, 넷. LED는 it? 보시는 것처럼 it? 이제 삼면으로 작동이 되게 돼 있고요. 어, 블루투스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쉽게 아실 수 있으시니까 특장점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왼쪽에 있는 구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. 한번 누르면. 박수 소리가 나오죠. 자 연속으로 두번 눌러 보겠습니다. 네 이런 효과음 작용을 하고요. 자 오른쪽에 배드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 보겠습니다. 네두번 누르면 네 이러한 이펙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노래하는 재미를 좀더 보실 수 있게 하고요. 저희 미라클 M90은 일반 블루투스 마이크하고 틀리게 대용량 다이나믹 마이크로 본 유니트를 사용하였습니다. 을 그래서 마이크 성능이 굉장히 큽니다. 타사 제품들은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유니트가 들어가 있어요. 말하는 소리 들어가는 게 양이 틀리겠죠.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들어가는 소리가 크니까 어이크크 소리도 크크나 나고 k How 마이크 테스트 스피커는 전문적이 있습니다 하나 둘셋 o 보이시는 t 처럼 음성 반응형 l e d 와 효과음 그리고 m r 기능 한번전이재튼을니를때한번 네, 전원 버튼을 네, 능작때이되원음집재생됩니신 어, 블루투스 스피커작든이자동차라든집 이러한 곳에 억스... 루투스 스피커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러한 곳에 스 아웃 단자를 통해서 연결을 하시면 하나 둘셋넷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넷 보이신 것 같이 블루투스 스피커나 기타 라디오나 어, 어, 자동차 타 음, 오디오나 이러한 것에 연결해서 어, 훨씬 더 재미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좀 전에 자체에서 나오는 소리보다 스피커에서 지금 나오는 소리가 훨씬 더 이쁘죠. 하나 둘셋넷 참고로 이 제품은 저희 미라클 시리즈의 고급형 음, 모델 더싱 M200입니다.